광물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지하를 파고 있는 플레이어의 모습이 보입니다. 석탄도 얻고 청금석도 얻었군요. 하지만 아직 하이라이트는 찾지 못한 것 같네요. 그때 플레이어의 눈앞에 지하에 알수 없는 구조물이 보입니다. 철도가 깔려있고 나무 판자와 울타리들이 여기저기에 덕지덕지 붙여져 있습니다 뭐하는 곳일까요? 이곳은 폐광입니다 폐광은 오래전 광부 징징이들이 마을에서 사용할 석탄들을 끌어모으던 곳이었는데요 하지만 몬스터들의 위협이나 더 이상 채취할 광물이 바닥나자 이곳을 버리게 되며 폐광이 된 것이죠 플레이어가 이렇게 버려진 폐광을 만난 것은 아주 큰 행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폐광에 깔려있는 철도들은 플레이어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챙겨야 하는 품목이며 간혹 운이 좋으면 상자가 실려있는 광물 수레에서 다이아몬드나 철, 황금 사과 같은 유용한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광에서는 아이템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요. 이곳에도 위험한 몬스터들은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굴 거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거미줄에 칭칭 둘러싸인 몬스터 생성기에서 나오는 동굴 거미들은 플레이어에게 달려들고 운이 안 좋으면 동굴 거미의 독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플레이어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지하를 탐험할 때는 해광에서 생성되는 동굴 거미들 때문에 기껏 채취한 광물을 모두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독제를 하나라도 챙겨가면 생존율이 극적으로 올라가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버려진 폐광 하지만 다른 플레이어들에겐 더없이 사랑스러운 공간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